있잖아. 어미 고양이도 아기 고양이들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왔다. 쓰레기 더미 안에서 아기 고양이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. 순이야, 고생했어. 이제 이곳에서 편안하게 살자. 음. 사랑스러운 향기 되어 나를 채워가 간지러...